양 진짜 많 미쳤어. 클 너무 아너무거 <많은> <웃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웃음> 시밀러로 오! 어, 아! 아! 어, 아. 맞다. 아! 우리는 이제 어, 호떡 사먹으러 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요? 뜨거워요 카드를 한장만 배워주십시오 맛습니다 <돌라> 건데, <돌라> 카라에. 카라에. 카라 카라. 카라. 카라. 여기에 딱묻는거 아니야? 근데 진짜 어떻게든 묻힐 사람들은 아, 침마은도여기묻히 맞아 이거 <돌라> 야되는데 근데 뭘... 다 터워서... 편지에 싸우는... 편지에 싸우는... 편지에 싸우는... 편지에 싸는 편지에 싸우는... 에는편에는 편지에 싸우는... 편는 편지에 싸우는... 편지에 싸우는... 편지에 싸우는... 에싸 벌써 맞아요? 응, 벌써 오시, 50번 먹었는데 50번이요? 거짓말하니까 더듬는 거봐 <웃음> 비비가. 비비. 뜨기로 많아. 저는 달려들기 전에 저렇게 공둥이로 들썩들썩. 너무 <웃음> <웃음> <되게> 귀여워. <웃음> <웃음> <웃음>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웃음> 뭐? 혹시... 웃음 음, 음, 음, 다지 않아요? 색품이 없어요. 아! 음, 달콤 밖에 없네. 안 섞어도 되네. 음, 오! 맛있다. 요 이용객 최초 20분 내 회차 차량은 무료. 요금 칩 했어. 우리 너무.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여 <웃음> ㅋ 어, 진짜 짜치마 c 찍고 있어요. <웃음> 네. 어? <웃음> <웃음> ¡Muy bien! 你以为是 뭐 이렇게 지금 찍 음! 오늘은 몇초 안에 드실 거예요? 아, 오늘은 좀 오래 갈것 같아. 배가 불러가지고. <웃음> 어. 아,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아니야내 응. 친구가 안돼 내. 네? 내 친구야 저군요? 응 아. 아. 네, 사장님 아. 우리 기어미 동훈이는 전주 가고 있던데 전주? 응 뭐야? 안 졌어 이게찐남배인가 보다 맞아 그 롯데월드 그 영상 편집은 다 했습니까? 응? 롯데월드 그 영상 편집한다고 응. 뭐 힘들어하는 거같던데 그래도 나름 구독자로 전화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음, 그 알림 설정 안 해놓으셨나 봐요? 아니 나 당황 안 했지 당황 절대 안 했고 그거지 인스타에서 스토리로 확인을 한 거고 알람 설정 해놨지 뜨더라고 그치거지 음. 노래 올렸다 뭐 이런 것들이 나도 요즘, 떠 요즘에 나안 음. 올렸는데 요즘 최근에 진짜 많이 올렸는데 나안 뜨던데 음 알림 설정 안 해놓으셨나 봐거 취소했나봐 아 아니, 그런가? 포즈 벗겼도 그냥 그 맛있겠다 <웃음> <웃음> 곱창 원래 좋아해? 원래는 안좋아했는데 어. 지금 좋아해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유튜브에 추천 좀 해줘 <웃음> 뭐였지? 금성하지 돌고스창 하다니 사다니입니다 그래서, 무슨. 진짜? <웃음> 아, 진짜, 얼굴이 얼굴 진짜 찍고 싶다, 아, 진짜. 지금. 아, 근데, 아니, 방금 말진심이야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 지고 어, 좀투자지야돼 회사에서 뭐얘기하다가좀 약간 가오면 약간 같이 갔던데요 음, 음, 그래서 약간 그래가지 응. 어, 그렇지 않은 정도? 저, 저, 저, 저 표정 처음 <웃음> 봐. 어, <웃음> 나 제롬. 맨날 야다정인데맞맞아올려야나 <웃음> <웃음> 이건 이건 줄게. <웃음> 어, <웃음> 아, 알겠 알겠다. 아, 근데 우리 조금 작게 하자.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아, 천장을 하는 야아니 아니야. 하나, 둘, 미미 <웃음> <셋>. 아, <주미. 웃음> 아, <주마요. 웃음> <웃음> 낮춰야 사람의 뇌가... <웃음> 아니, 거기 좀 <웃음> 파이팅... 아, 그제 사진 보고 있었어요. 아 오돼요응이 응. 아, 집은 네세명의 행복한 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요 아이고, 그래서 이집은이제 홀로 아버지아로살 <웃음>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뭐라고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 아 그래요? 하나 좀 사주세요. <웃음> 잠자는 숲 속의 신성. 헐. <웃음>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아, 놀이방인가 봐. 어? 우와. 대박. <웃음> <웃음>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웃음> <웃음> <웃음> I can't get it. 아아아아 <웃음>